m 찮네 t i m 올려서 이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, 이 문제. 아길이를 예. 요거를 잘려 나가면 안 되니까 요거에 맞춰서 얘를 맞히는 거예요. 음. 최대한 가까이를. 음. 그리고 이거를 꽉 뚫어서요. 네. 안 움직이게. 예. 그냥 자를게요. 네네. 이런 식으로. 아, 그거를 바짝 붙여야 돼요. 음... 이렇게 나가면 휘어버려요 아, 네. 여기서 이, 하면... 이 상태로 그냥 밀어 밀어 붙이는. 이렇게 자르고요. 근데 일반 손녀분이 하기에는 어려워요. 이거를 깨야돼이 안에다가 맞는 칼이 있어야 아아 그렇게 껴요그이안 돼요 이거 이거를 음, 알아내야 돼요 음 저희가 좀 칼도 안 돼요 옛날 칼이야 되지 지금 칼로는 안 돼요 아 이게 소리장 가이드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네. 그래야지 이 향새가 찾아와요 음. 여기 그 끝에 맞춰야 돼요 칼날을 아, 네. 네, 이 정도 빼 빼야, 빼야 돼. 이거. 음. 꽉조이고 밑에 밑에 짱이요 아, 똑같이 대고 네. 밑에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. 아. 그래야 일자로 나오거든. 이제 알았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해요.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일단 가를 치고 음. 찍어놓고. 계 빼고 음. 힘 들일 필요 없어요. 그냥 쭉 나가면 돼요. 예. 아까처럼 예, 겹쳐서. 이게 염데 이렇게 이렇게 휘면 절대 안 되고 요 그냥 일자로. 예, 예.